아 오늘 이제 너드 컨셉으로 예. 가서요 농구를 못하는 척 농구를 하다가 잘해지는 컨셉 왜 긴장되는거지 이게 <웃음> 어. 아, 못하는 척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걱정이네 어딨어? 아지 <웃음> <웃음> 잘해요, 근데? 못해요. 못해요? 네. 아까 넘어지시면 진짜죠. 진짜죠. 아니 가짜죠. 아 가짜야? 네. 아 가짜죠. 다 가짜입니다. 나랑 1대1해서 이기면 얼마 준다고? 3점 내기. 3점 했다가 질 수도 있잖아요. 아, 글쎄요. 질지 않을 것 같은데. <웃음> I said five points, if you win, you g i v e t you a bill. Okay, oh, uh, go, d o g King go. of 1v1. Yeah, go. go, go. <laughs> give me some commission. I need yeah, some commission. 잘 are, are, uh, are you a r o no. I n t he s was... <laughs> translate r 프로 선수시냐였어요 He used to be. y e a yeah. k o r e a n basketball. Yeah. Mm. 12, 12 years. 12 years. 12 years, so, yeah. so, 경기 득점. 스타이로 봐요. h e that. said don't ask questions like <laughs> <on> that. said <laughs> <laughs> yeah, don't ask u s t i o s l i k that. He played a lot though. <laughs> yeah, t h a s all a e 12 years. I can, transfer, <laughs> I can transfer. I can transfer t c o u y o t e a e Oh, oh thank oh. you. Next person e t h e yeah? s i Oh, <laughs> <laughs> oh, what's that? I'm going to s e l i e n d e o i e s t Thank you. Thank you. a yeah. Good job. Okay. <laughs> right. Good job, man. c o e on, m o be more p o u d you. e v e r y p h k e a p k e t a k e a p i o t k e o t h e e e e t o a k e a e e e e e t o a k e a e 열받아 너무 열받아요 지금, 지금 제가 현타와 가지고 자존감을 좀 올려야 될것 같아서 이 친구들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친구들하고. 미우. ơi. đ n 추잡하다, 추잡 주장파 아, 이 그림이 아니었는데. 항상 이러더라고요. 아, 멋진 그림이 아니었